예 <laughs> 제기를 붙고 경각 대면 관련 식들 저희라사 양반인 채로 양반의 사랑 앞에서 밤이 맞도록 응박행행 싫어, 싫어, 싫어 사촌들 이. 우리 양반의 집 자식으로 과거 때가 임박하였으니 과거 갈 준비나 해야지 않겠나 아 음, 그래 야지 사촌 자네가 노련하니 먼저 운자를 띄어보게 나는 뽁뽁할 운자가 웃들고 그것참 참 좋지. 좋지 다음은 자네도 내어보게 나는 열불박자로세 허허 그것도, 그것도 좋겠다 빽빽할은 열불박 <웃음> Right 사촌들, 가거을 가려면 옛날 선조 대감시부터 부리던 하인 말두기를 다려 가기로 하세. 그러로 하세. 이로 말두가 말두가 말두가 말두가 말두가 말두가 가 이리 와서. <놀람> 이놈 말뚝아 이래 양반답게 불러야지 양반답게 불러야지 양반답게 양, 야, 양반 양반답게 불러야지 아들 말뚝이 놈을 불렀으니 곧 나올 것이데 우리 그동안의 공동 합창으로 백구타령이나 불러보기로 하세 그러기로 하세, 하세. 백구야 월월 나지 마라 내노 잡으러 하니 왔다. 남문을 열고 바다를 지닌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저는 말뚝이놈을 불렀을 때 소식이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하세 그러기로 하세, 하세. 이놈 이놈, 이놈 말, 말뚝아 말뚝이놈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니 우리 그동안에 공동으로 오독독이 타령이나 불러보기로 하세 그러기로 하세, 하세. 오덕도오도떡이중양유축월멀어 도덕, 도덕, 달도 발도 면망하라 풍다당신풍다당신 다리발따니 아마도 오름달인가봐 하하, 너 몰랐다. 월명성희의 오작이 남 미로다.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반신여. 들을 가는데 하인 말뚝이를 아니 다르게 할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 보기로 하세 그러로 하세 이놈 말뚝아 이놈 말뚝아 이 보니, 용성은 공을 하고, 천복만하은 구름 이네 솟아있고, 양천만사, 결국 충풍을 자랑하고, 수상무원은 지당의 억과 축풍간산 세례를 물리지 않거니요. 대주먹이평토제는 경각자대지라 아, 아 대류천육 비인간에 소인만두기뭐니요 이놈 <웃음> 은쟁반 선수박은 호로이 뱅뱅이요 대주먹이평토제는 경각의 탐행이라너그같은 개똥상놈 나같은 옥당 양반 음. 내놈 한놈 때리지기면 기왕밖에 더 가겠느냐 기왕을 가면은 어, 또 간단 말이오이까 저 이놈 경 돌아 지치다라 길주 명천 삼수 갑산 구령 정진 고사리밭밖에 더 가겠느냐 길주 길주 신이 그래 신이 이놈 신이 신이 말투가 신이 과거 때는 임박한데 너는 너대로 가고 그치. 나는 나대로 가야 옳단 말이냐 아, 이거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번 백을 찾아 싸웁니다 그래서? 천능하 도덕에 반령하 이거 반황령 도덕에 말인가. 청년아 뛰어 어허이. 내 새끼 지린 방에 껑새끼 날아들고 껑새끼 지린 방에 새끼 날아들때 내부인 마누라 벽장 어허이. 문 열어놓고 온갖 숨이 나오는데 생산호위부가에 불로장세 철지 구웅구의 용산원에 뛰어넘게 어허이. 가지고 나야, 산중태사총력주의 망고 승인 만, 만, 뭐, 백화주의 아, 너자자 앵무에 이놈 말뚝이도 한잔 묶고 이놈아 대부인 말아도 한점 묶고 일배 에이. 일배 등일배의 지형이 어로하여아 대부인 말아도 천천이여, 이놈 마시라기도, 천천이라, 양창중바두차서동방화척이 발전이다. 멋이라, 호호나 죠 예나. <웃음> 집안이 다 망했으니 자네는 농장으로 자네는 의장으로 종가 자네는 학당으로 다 돌아가기로 하세 그러기로 하세 가리 갈까 소완노. 내가 천상에 득재하여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네가 뭐하는 물건이고? 내가 날물에 날 잡아먹고 들물에 들 잡아먹고 양반 아홉 어흡, 아홉을 잡아먹고 한양반만더잡아 음. 무겁게 내가 이래 등 쳐낸다. 내가 양반이 아니다. 양반이 아니라도 접어먹겠다. 내가 새뭉치다. 새뭉치는 쫀득 쫀득 더잘 먹는다. 내가. 그림자다 그림자는 거침없이 훌훌 들어맞습니다 하... 이놈 양노야 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은 기 먹고 거짓 양반이 아닌 참 양반이 라면 물러가겠다 오, 옳지 이놈 양노 듣거라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영희정이오 영희정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이조판사를 지내 이조판사 우리 조부님은 병조판사를 지내고 병조판사 우리 아버지는 부마도이요 부마도 나는 한림학사를 지냈으니 한림학사 내야말로 참양반이다 이놈 영노 쓱 물러가라 옳지 이런 양반을 잡아 누구야 내 거느라 등큰한사 물러가라 제이제이제이어이세 불러가라 어이제이이 불러가라 제이제이 불러가라 제이이 이 꼬리 당주, 대모 관자, 호박풍장, 통영과는다 어찌하고, 이 파리 파가니 웬일이요? 어허, 할마 그것도 다내 팔자다. 팔자 손을 의하리. 응. 줄변자 가중신은 어찌하고, 이 헌신짝이 웬일이요? 어허, 할마 그것도 다. 내 팔다리 안카나 팔다 손을 넣어야 하리. 바람 파는데 에헤이 할마야 헤헤 이 에이 주 에이. 에이. 동네 사람요 우리 영감 못 봤어? 우리 영감은 훌륭하고 깨끗하고 이마가 툭 터지고 사모골나고 양반답고 말소리가 알고 삼삼한 그런 영감이요 절로요 고맙습니다. 영감아. 보고 이거 이뭐시 이제 먹어 이기 이 때리면 큰. 을 나갈 때삼존당이며 초가상가 자식 삼행제 돈 한돈 팔푼 살기좋게 해 놓고 훌훌 뜨란 나를 와 이래 초자풍이 잘야 된다 말고 <웃음> 아이고 영감 응. 그돈 한돈 팔푼은 이편 떠날 적에 또 섭섭해서 청어 한모 사서 당신 한 마리, 응. 내 아홉 마리 안 먹었는겨? 뭐라 청어 한모 사가 나는 한 마리, 니네 아홉 마리 처먹다고잘 처먹다. 욕심을 <웃음> 헐먹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자식 사행제는다 어찌했노? 아이고 영감 첫째 놈은 저 산에 나무하러 가서 정자나무 밑에서 낮잠 자다가 솔방구에 맞아 죽고 뭐랄까? 아니 산에 나무하러 가서 정자나무 밑에서 낮잠 자다가 솔방구에 맞아 죽어 그래 둘째놈, 둘째, 놈, 둘째 놈. 아이고 영감 둘째놈은 요앞 도랑에 미꾸라지 잡으러 가서 도랑이도 물에 빠져 죽고 뭐랄요앞 아 도랑에 미꾸라지 잡으러 가가 물에 빠져 죽어 아이고. 그래 셋째 셋째는 쟤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셋째는, 하도 좋아, 어루다가, 놀라, 정기로, 청풍에 안 죽었어. 아이고. 아니, 아이고. 하도 좋아, 어루다가, 정기에 청풍에 죽어.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너는 자식 사면지다 없애보고 니 혼자 살라 했잖아 어쩌겠어 아이고 형감 야이 드럼, 드럼을 하나야아이 너도 이 자식 따라 죽어야 돼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일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보소보소 동네 사람 좀. 태사님 태사님 좀 불러주세요 태사 태사님, 태사님. 어디서 나를 찾아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태사님 여기 아이고 이리, 이리. 그 그래. 어찌 날 찾소? 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개운한 밀고주 있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개운. 이제 생시간 이시여. 예 수영야류 심달려옷시다 수영야류 심달래라. 넘겨서는 경상남도 부산 수영, 어주신 달래 신혼이 불행하여 연졸도 명예 경아가야 천지신명은 대자 대비하옵소서. 천안가. 어서 보서 동네 사람들 상두꾼 불 상두꾼 상두꾼 좀아상두아좀잘모시죠 잘좀잘못씹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한마이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